아니, 누가 개똥을 안 치우고 간 거야? 아이고, 아이, 똥밥는 분께서 아이고, 복권 사려고 했던 이게 뭐야? 아침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화려한 햇살이 나를 감싸네 나만 바라보는 시선을 느끼며 거들막거들막었다가 집을 나서려는데 새로 탄 구두가 맘에 쏙 들어 날아갈 듯 가벼운 발걸음으로 또각 또각 또각 걷다가 팥집 먹고 땡 집을 나서려는데 아 오늘따라 허리가 나도 안 아파 가슴을 쫙 편히 십년은 젊어진 줄 성큼성큼성큼 걷다가 성큼, 성큼, 성큼 <목소리> 여기 너무 지금 땡볕이라 그늘로 자리를 옮길게요. 아이고, 뭔가 해가지고, 주변에 쓰레기통이 찾아야 돼. 데원에 쓰레기통이 많이 없는지 모르겠어. 쓰레기통이 많아야지, 쓰레기를 아무 데다 안 버리지. 그렇지 않아요? 어, 다 와. 버릴게요